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3일과 뉴키즈 프로그램의 PD인 박지연 PD가 인터뷰를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간 일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환자 한 명을 만납니다. 항암치료 때문에 삭발을 해서 뒷모습으로는 성별을 구별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환자는 30대 초반에 여자였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환자는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었는지 통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PD가 옆으로 다가오자 그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먹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물한 잔도 못 넘기는 거를 내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소원이 소원. 물한 개. 시원하게 먹고 가고 싶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물한 잔만 벌컥벌컥 벌컥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환자는 박지연 PD에게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딱 하지만 후회한다면 음. 좀더 감사하게 살았어요. 즐기면서 살고 작은 일에 기쁨게살고 아우가 더지 말고 우리 없으면 없는 대로 그쵸? 있으면 나아고 남보다 음. 모자라면 없대 그러고 살았어야 되는 다시 한번 삶이 허락된다면 그녀는 할머니처럼 늙어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모진 세월을 넘겨보고 싶고 자글자글한 주름살을 지닌 늙는다는 것의 평범한 축복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먹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요 주름살이 생기고 노안이 오고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긴 할머니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